자 이번에는 오옴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옴의 법칙은 어, 전류와 전압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전구의 밝기가 전의 밝기가 공급된 전압의 세기에 따라서 흐르는 전류의 변화량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전압과 전류가 비례관계에 있다.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림 일단1 8 에서 이렇게 전원이 있고 부하 꼬마 전구가 있고 스위치가 있을 때 스위치를 닫으면 이제 회로가 닫히니까 그죠 전원에서 부하로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 방향으로 흐르겠죠 음. 이때 전원의 전류 전압이 세면 부하에 흐르는 전류도 같이 세진다 뭐 아주 간단한 이야기인데 오미 법칙은 어, 전원과 부하가 도선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도선에 흐르는 전류하고 가해지는 전압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어, 법칙입니다. 법칙이라도 할것 없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죠. 그 일정한 저항 r 을 가지는 부하에다가 일정한 저항 R를 가지는 부하에다가 전압이 전지와 같이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지가 이렇게 이제 전선으로 부하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부하 양단에 걸리는 전압 요양 끝에 걸리는 전압은 전지의 전압하고 같죠. 그죠? 뭐 하나밖에 안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전지의 전압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전지의 전압은 흐르는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그래서 부하 저항에 흐르는 그 전류 i하고 부하 저항의 곱은 전지의 전압과 같다. 뭐 V 는 I R 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해보면 V 는 V 는 I 곱하기 R 이 됩니다. 여기서 i 는 전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r 은 저항을 나타내죠 그죠? 그리고 v 는 전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회로가 이렇게 있을 때 전원하고 이제 이게 부하가 되겠죠. 부하, 어, 부하, 부하가 됩니다. 그래서 전원 V에 걸리는 전압은, 전압은 지금 뭐,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그죠. 전류가 I 또는 뭐 소문자로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죠. 이렇게 어, 전류가 흘러나갑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 부하를 통과를 하게 되겠죠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요 경우에 전원의 전압 v 는 흐르는 전류 i 곱하기 부하의 저항 r r 하고 같다 요게 이제 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저항에 걸리는 이 이야기는 그죠 이 이야기는 부는 i하고 비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도 많이 흐른다 그래서 전지에 10볼트 걸릴 때하고 20볼트 걸릴 때하고는 부하에 흐르는 전류가 2배가 된다는 거죠 10볼트에 2배 20볼트 걸릴 때는 전류도 2배가 흐른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오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전압과 전류는 비례한다 그런 얘기죠 자간단하 다시 한번 설명을 좀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태블릿 하고 pc 를 연결해서 해놔서 지금 처음 이게 한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좀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v 는 i 곱하기 r 뭐 이런식으로 표기를 하죠 예, 표기를 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저항이 저항이 그 일정한 경우에요 일정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항 R이 15옵니다 이렇게 이제 딱 고정이 되어있는 경우에 고정이 되죠 일반적으로 그죠? 그 경우에 저항 R에 걸리는 전압은요 전원에 걸리는 전압과 같겠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전원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나갑니다. 이 경우에 전류하고 전압 사이의 관계가 비례관계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례한다. V는 I 전류하고 전압은 비례한다 하는 겁니다. 즉 그림으로 그리면 그죠? 전류하고 전압은 비례해 나간다. 그러니까 전류가 커지면 전압도 커진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높은 전압을 걸면 전류가 많이 흐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높은 전압을 걸면 전류가 많이 흐른다. 그런 얘기죠. 이제 요거는 이제 비례 상수를 어, 비례식을 가지고 썼는데 요거를 수식으로 바꾸면 보통 V는 I에 비례하는데 비례 상수가 R이다. 요렇게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요게 중학교에서 배운 1차 함수 함수의 모양이죠. 그죠. 1차 함수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V는 R i 다뭐 I를 소문자로 많이 씁니다. 전류는 소문자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하고 갔습니까? 뭐 중학교 때 배운 Y는 K X 뭐 이런 거하고 똑같죠. 그죠. Y는 Ex, 요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R이 3이면 그죠. I가 2면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2는 6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6 v 가 된다. 근데 R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3이고, I가 3으로 3암페어로 증가하면 그죠. 2암페어에서3암페어로 증가하면 이도선에 흐르는... 어, 도선에 걸리는 전압은 9볼트가 되겠죠. 그죠. 6볼트에서 9볼트, 그러니까 전압을 올리면 전류도 늘어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압을 올리면 전류도 늘어난다. 지금 v는 그죠 ir이니까 그죠 ir이니까 r은 i분의 v로 되겠죠 r은 r은 r은, r은 그죠 나누기 하니까 v는 i 곱하기 r이니까 r은 요게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그죠? i분의 v가 되겠죠? i분의 v가 된다. 요렇게 수식을 변형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브의 법칙은 전압전류는 비례한다. 그런 얘기죠. 전압전류는 비례하고, v는 ir이다. 그래서, v하고 i는 비례하기 때문에, v는 ir로 쓸 수가 있고, 요식은 뭐 다시 변형하면 요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는 이제 중학교 때 배운 이야기들이죠. 뭐이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다시 변형을 해보이면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v 하고 이제 i 하고 비례하잖아요, 그죠? 비례하는데 이거를 비례식으로 쓰면 v는 r 곱하기 i가 된다. 요게 이제 비례 상수죠, 그죠? 비례 상수. 요거는 중학교 에서 배운 y는 3x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여기 1차함수인데 그죠 요렇게 y는 3x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x에다가 그죠 x에다가 값을 x값하고 y값 이렇게 넣었을 때 그죠 x가 1이면 여기 1 들어가면 3 곱하기 1은 3이니까 y는 3이 되죠. x가 2가 되면 3이 6이니까 2가 되면 6이 됩니다. 그래서 x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지는 게 1차 함수였죠. 근데 여기 이제 1차 함수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i 대신에 x라고 보고 v 대신에 y라고 보면 i가 오고 v가 오겠죠. 그죠. 여기 이제 x하고 y하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례 상수가 r이겠죠. 그죠 1만큼 가면 r만큼 올라간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무의 법칙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한 그 전력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그 전력 파워에 관한 이야기죠 파워 전력의 기호는 P입니다. P고 단위는 와트죠. 그래서 1와트의 전력이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1초 동안 1볼트의 전위차, 전압에 의하여 1쿨롱의 전하를 옮기는데 소외되는 1의 양이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1의 양입니다. 그래서 1초 동안에 뭐 변환되거나 전송되는 에너지가 1줄과 같을 때, 1줄과 같게 된, 1줄일 때하고 같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 쿨롱 파 세컨드 1초 동안에 1 쿨롱을 1 쿨롱의 전하가 흐르면 그게 바로 1 암페아죠 그죠 1 암페아입니다 쿨롱 파 세컨드가 암페아니까 그죠 그래서 전력의 단위 와트는 전압 전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전압 곱하기 전류하면 파워 와트가 됩니다 그래서 vi 는 p 다 이런 관계가 있다 하는거죠 전력하고 열 에너지의 는 사실 왔다갔다 합니다 전력은 일이고뭐열 에너지 하고 일 에너지는 같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변환이 가능하죠 왔다 갔다 이게 가능합니다 1초 동안에 1와트의 전력을 소비하였을 경우에 0.24 칼로리의 열 에너지의 양과 같게 됩니다 자오옴의 법칙을 이용하여 전력에 관한 식을 쓰면 p 는 i 제곱 r p 는 r 분의 v 제곱 이렇게 됩니다 요걸 뭐 오옴의 법칙을 써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원래 이제 P는 V I 전압 전류곱이다. 요걸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죠 한번 바꿔 봅시다. P 는 그죠 P 는 파워는 V 곱하기 I 입니다. 와트죠 그죠? 와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파워 파워는 이게 파워가 전력이죠 그죠? 전력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됩니다. 전압은 뭐 볼트겠죠 그죠? 곱하기 전류는 암페어죠. 그죠? 단위가 와트가 됩니다. 그래서 옴의 법칙에 의해서 그죠? V는 I 곱하기 R이잖아요. 그죠? I 곱하기 R이니까 저 위에 이거 P는 그 어떻게 됩니까? P는 P는 P는 V 대신에 요 위에 IR을 집어넣으면 I 곱하기 R 곱하기 i가 되겠죠. 그럼 i가 도계가 되니까 i 제곱 r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쓸 수가 있고, 여기 이제 v잖아요, 그죠? v 곱하기 i인데 이번에는 이건 이제 i로 표현된 거고 v로 표현을 해보면 i를 없애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파워 p는 여기 v 곱하기 i 대신에 이제 i 대신에 i는 뭡니까? 오무 법칙에서 어, v 는 ir 이 니까 그죠? i 는 r 분의 v 가 되겠죠? i 는 r 분의 v 가 됩니다. 요렇게 되겠죠? 그죠? 요렇게 된다. 자,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r 분의 v 를 요렇게 집어 넣으면 v 가또두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r 분의 v 제곱이 돼서 표현이 r 분의 v 제곱으로 파워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파워는 i제곱 r로도 나타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워는 i제곱 r로 쓰든지 r분의 v제곱으로 쓴다. 뭐 이걸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렬회로 뭐 다음에는 병렬회로 그다음에는 이제 직렬 병렬 혼합 회로에 대해서 회로에 대해서 이제 직, 직류 회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항이 인자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직렬 연결이라는 건 뭐냐면 꼬리 머리 꼬리 머리 꼬리 머리 이렇게 이고 있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두개 이상의 소자가 그림 1-20A와 같이 요 요거 같이 그죠? 연속적으로 이제 쭉 연결되어 있는 회로. 요걸 직렬 회로라 합니다. 이 직렬회로에서는 모든 소자, 요, 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값이 항상 같다. 왜? 전류는 길 따라 흐르는데 길이 하나잖아요. 그죠 길이 하나니까 모든 소자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 같겠죠. 합성저항, 요요세 개의 3개, 저항이 세 개가 나눠져 있는데 그걸 하나로 표현하면 합성저항 또는 등가저항이라 합니다. 등가저항은 그냥 더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1호음, 2호음, 3호음이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그러면 6호음 되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직렬 연결의 경우에 이제 전압 전류는 어떻게 되냐 각 저항의 크기에 비례하여 이게 중요하죠 그죠 각 저항의 크기에 비례하여 저항의 크기에 비례하여 각 저항마다 전압이 분배가 됩니다 이게 전압 분배법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따로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직렬 연결의 경우에 전압은 분배된다 이렇게 싹딱 생각하면 되고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뭐길 하나니까 똑같겠죠. 예, 길 하나니까 똑같다. 전류는 똑같고 전압은 분배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면 그러므로 전체 회로에 가한 전압이 예를 들어 1 0 v 인 경우에 2옴, 3옴, 5옴으로 이렇게 저항 세 개가 있는 경우에 그죠? 2대 3대 5로 이렇게 나누어진다. 2더하기 3더하기 5하면 1 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대 3대 5로 이렇게 예, 나누어진다. 전체 전압은 10V다. 그래서 3개의 저항 크기에 비례하여 분배가 된다. 그래서 전압을, 어, 이 전원 전압하고 요 부하 저항 전압은 같겠죠. 두 개가. 그죠? 요, 요 나온 게요다 걸리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회로 29V가 이거 20V인데 잘못 썼네요. 20V. 20V가 가해졌을 때는, 여기 20V에 걸렸을 때는 이 저항은 그대로 2대3대5니까. 그죠? 여기 4V, 6V, 10V 이렇게 되겠죠. 그죠? 4볼트 6볼트 10볼트가 되고 모두 합하면 20볼트가 되겠죠 4 더하기 6하면 10이잖아요 10 더하기 10하면 20이니까 그렇죠. 전류값은 합성장 R 4 6 10 더하기 한 다음에 V로 나누면 1A가 되겠죠 그래서 전류는 같다 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직렬 연결의전압전류에 관해서 그림 1-21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약간 좀 칠판 효과가 나서 제가 좀써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제 회로가 있어요. 찍어가지고. 뭐 조금 요자 이렇게 이제 저항 세개하고 전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요게 이제 2옴이고 그죠? 2옴이고 요게 3옴이고 요게 5옴이다. 저항값은 알려져 있죠? 그죠? 저항값은 네, 알려져 있고 요게 이제 플러스 긴 쪽이 플러스고 이게 자르는 쪽이 마이너스니까 전류가 이제 요런 식으로 흐르겠죠?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합시다. 뭐 소문자로도 뭐 많이 씁니다. i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압을 v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1 볼트가 가해졌다고 하면 이 저항 세개2옴3옴5옴에 걸리는 그 전압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여기 중간점이 여기 찍을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점을 찍으면 그죠? 요 점과 요점사이에 전압 요전과 예점 요점 사이에 전압. 요전과 예점 요점 사이에 전압이 얼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옴에 걸리는 전압하고 3옴에 걸리는 전압하고 5옴에 걸리는 전압은 어, 다르다. 근데 요세개 합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합은 전원 전압 10V다. 요렇게 요건 거죠. 그죠? 요렇게 됩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제 2옴, 3옴, 5옴 요렇게 이제 저항이 작고 크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 전압이 분배가 일어납니다. 10볼트가 분배가 일어났는데 어떤 식으로 분배가 일어나냐 저항이 크면 많이 분배가 되고 저항이 작으면 작게 분배가 됩니다. 이게 저항의 값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분배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2대 3대 5인 경우 이게 지금 저 2대 3대 5잖아요. 그죠?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옴에 걸리는 거는 이옴에 걸리는 전압이 몇 볼트냐 몇 볼트냐 요거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2옴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하면 그죠 V2라고 하면 2옴. 뭐 2옴에 옴 걸리는 전압을 V2옴이라고 하면 V2옴은 어떻게 됩니까 전원전압이 10옴이 10볼트죠 그죠 10볼트입니다 10볼트 곱하기 비례식이니까 그죠 비례식이니까 2대 3대 오면 다 더하기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가 이게 5가 되니까 그죠. 5 더하기 5는 10이죠. 그죠. 10 10분의 앞에 몫이 2입니다. 그니까 10분의 2가 걸린다. 그래서 여기에는 2음에는 10분의 2가 걸린다. 그래서 비례식이니까 그죠. 이게 이제 약분을 한번 1이 되고 자 약분을 요렇게 요렇게 하면 그죠. 이는 1이 되고, 야는 5가 되죠. 그죠? 5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5 다시 2 이렇게 되니까, 그죠. 2볼트가 되겠죠. 그죠. 2볼트가 2V. 됩니다. 그래서 2옴에 걸리는 거는 2볼트다. 3옴에 걸리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3옴에 걸리는 거는 자 봅시다. 요 3옴에 걸리는 건 분모는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2, 대 3, 2 3 5니까 10이잖아요. 그죠. 분모는 10인데 가운데 숫자가 3이니까 10분의 3이 되겠죠. 그죠? 어. 그래서 얘와 얘는 와얘 그대로 1대 1로 약분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3볼트 걸리겠죠 여기는 3볼트 그래서 여기는 3볼트가 갈린다. 여기는 5볼트가 걸리겠죠. 왜? 지워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이쪽은 5잖아요. 그죠? 5볼트 그래서 예, 예, 1대1로 역분되면 5볼트가 된다 그래서 여기는 5볼트가 걸린다 그래서 많은 저항에는 전압이 많이 걸리고 작, 작은 저항에는 전압이 작게 걸립니다 그래서 전압이 직렬 연결되면 이렇게 분배가 된다 그래서 2 더하기 3 더하기 5 하면 1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죠그 전원전압하고 이 전체의 전압 분배량, 분배된 분배 전압을 다 합하면 같이 된다 그런 얘기죠 이때 이 흘러가는 전류의 값은 얼마입니까 V는 IR이니까 그죠. 만약에 R이 게한개 뭉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개 뭉치라고 하면 15옴이죠 그죠? 2, 3, 5, 10이죠 그죠? 15옴 곱하기 I가 되고 전압은 10V가 되겠죠? 그러면 I는 1A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 요거 하나에 흐르는게 2옴짜리에 2V가 걸려있잖아요. 그래서 2V는 I 곱하기 저항이 R이 2니까 이5옴니까 I는 1입니다. 2 e, 1 곱하기 2는 2잖아요. 어. 그래서 다1 1 1흐른다 1 그런 얘기죠. 자, 요거를 만약에 이제 한개더 해볼까요? 2대3대 5인데 전압이 이제 1 0 v 가 아니고 3 0 v 가 걸린다. 3 0 v 가 걸리면 3 0 v 트 너무 크나요? 20볼트로 합시다 20볼트로 하면 계산하기 편하나요 20볼트로 걸릴 때몇대몇대몇 대몇대몇 2대 3대 5로 분배를 할 건데 그죠 전압이 어떻게 걸리는지를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됐다고 합시다. 어, 얘가 20V입니다. 얘는 2옴 그대로고 그죠? 이건 3옴. 이건 5옴입니다. 전압 어, 저항은 그대로죠. 그죠? 그렇게 하면 이제 전류가 요렇게 흐를 겁니다. 전류가 지금 10에서 20으로 높아졌으니까 두 배에 많이 흐르겠죠. 2A가 흘러야 되겠죠. 그죠? 자, 계산을 한번 해 봅시다. 2옴에 걸리는 전압. 전압하고 가운데 좀 찍고, 가운데 좀 찍고, 요건뭐 끝점 찍으나 똑같으니까 그죠? 3옴에 걸리는 전압, 5옴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냐, 얘가 얼마냐, 얘가 얼마냐 그런 얘기죠. 자, 비례식을 써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2옴에 걸리는 전압은 20볼트에 일부가 걸리고 3옴에도 일부가 걸리고 5옴에도 일부가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걸리느냐 저항에 비례하니까 그죠 2대3대5 잖아요 비례가죠 비례가 그죠 비례가 2대3대5 입니다 이 말은 세개합2 더하기 3 더하기 5 2 더하기 3 더하기 5분의 2 또는 뭐 5분의 3 또는 뭐오 요렇게 되겠죠. 그죠? 요세 중에 하나가 된다. 그런 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2 0트일 경우에 이 오음에 걸리는 전압 부위는 이오에 걸리는 전압 부는 어떻게 됩니까? 2 0트를 나누어 가지는데 그죠? 뭐로? 2 플러스 3 플러스 5 하면 10이죠. 그죠? 10분의 2 10분의 2를 가져간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약분을 하면 뭐 여기 뭐 2되고 여기 1대면 그죠 2 곱하기 2는 4 잖아요 그죠 4볼트 여기에 4볼트가 걸린다 그래서 2 오면 은 4볼트가 걸리겠죠 그죠 4볼트가 됩니다 그리고 3, 3 오면 어떻게 됩니까 3 오면 3 오면 10분의 3이니까 그죠 10분의 3이니까 얘 1이고 얘가 2가 되겠죠 2 3은 6이 되겠죠 그죠 2 3은 6 그래서 6볼트가 걸린다. 6볼트가 걸린다. 여기서 6볼트가 걸리겠죠. 그래서 4볼트, 6볼트가 걸립니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10볼트 걸리겠죠. 계산하면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10분의 5니까 그죠? 10분의 5잖아요. 그죠? 10분의 5니까 20 곱하기 10분의 5 하면 약분이 돼가지고 1이 되고 2가 돼서 2 5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10으로 바뀐다. 10V가 된다. 그래서 여기는 10이다. 그래서 20V가 되면 2옴, 3옴, 5옴 되는 것이 10V에서 4V, 6V, 8V, 10V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바뀝니다. 이렇게 전압은 직류회로, 그러니까 직렬회로에서는 분배가 된다. 뭐에 비해서 저항에 비례, 저항값에 비례해서 분배가 된다. 비항값이 작으면 작게 분배되고 크, 크면 크게 분배가 되는데 정확하게 저항값에 비례해서 어, 비례해서 분배가 된다 이걸 이제 전압분배법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계산은 비례식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한다 보통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아니면 이제 중학교 한 1,2학년 되면 배우는 비례식이죠 그죠? 그래서 요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자 제2강 그 전기전자공학 결론 제2강 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고 자 숙제가 있는데요 제 2강 숙제는 뭐 교재 126페이지 연습문제 62번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다르게 내려고 하다가 숫자 문제가 좀 있어서 그냥 62번 문제를 유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래 직렬 회로 요거죠 그죠 아래 직렬 회로에서 합성저항 등가저항을 계산하시오 얘하고 얘하고 얘가 4옴, 7옴, 12옴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합성저항 또는 뭐 등가저항을 어떻게 구하냐 하는 문제죠 뭐 더하기 하면 되겠죠 그죠? 네, 더하기 하면 된다 그 요거 이제 더하기 하면 하나로 볼 수가 있겠죠 하나 R로 그죠? 하나 R로 보면 V는 I 곱하기 R v 는 i 곱하기 r 을 하는데 그죠 합성장을 구하면 i 값은 합성장 r 값에다가 전원전압 v 를 나누기 하면 되겠죠 전원전압은 21 볼트니까 이 합성장을 가지고 나누면 전류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문제를 레포트 양식에 맞게 쓰시고 답을 쓰실 때 이제 문제 아래에 1번 이번 이렇게 번호를 쓰시고 수식을 포함하여 작성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성 다 하신분은 LMS에 업로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는 방법 제가 간단히 다시 좀그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레포트 용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름, 학번 쓰는 단이 있잖아요. 그죠? 어, 이름, 학번 쓰는 단이 있습니다. 문제, 문제를 이렇게 쓰시고요. 문제를 이렇게 쓰시고, 그림도 이렇게 그려주세요. 문제 1번, 뭐, 문제 2번 이렇게 뭐, 쓰시고, 답 하셔가지고, 1, 2, 1번에 내용 쓰시고 합성장 r 은 얼마 이렇게 쓰시고 2번 계산 문제 쓰시고 그죠 그래서 흐르는 전류 i 는몇 암페어 뭐몇도 뭐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작성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전류 전압과 저항에서 이제 직류 회로까지 했는데요 오늘 제2강 전류 전압 저항 관련을 동영상 강의를 좀 보시고 잘 이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숙제하는데 별 문제가 없도록 깊이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문제를 그 레포트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